안녕하세요 나랩의 마스코트 나랑나랑 나랑 나랑이에요 나랩에서는 많은 분들이 국악에 대해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찾아가는 국악 체험 프로그램 국악기 탐정단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국악기를 탐구하고 관찰하고 감상까지 해보는 아주아주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랍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국악기 탐정단이 돼요. 4명에서 6명으로 한 턴정단을 꾸립니다. 이렇게 꾸려진 턴정단은 두 가지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너 뭐, 이름이 뭐니? 국악기의 이름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26개의 국악기 그림카드와 이름카드를 제한 시간 안에 맞추는 게임이에요. 제한 시간이 지난 후 턴정단별로 얼마나 많은 국악기와 국악기의 이름을 맞췄는지 확인을 합니다. 장구, 가약은 대근등 많이 알고 있는 국악기부터 생황 편종, 울라 등 생소한 국악기까지 직접 그림과 이름을 보고 맞춰보면서 자연스럽게 국악기에 대해서 알게 되죠 물론 가장 많은 국악기의 이름을 맞춘 탐정단이 이기게 됩니다 두번째 게임 서바이벌 국악기 파헤치기 탐정단별로 국악기 하나를 직접 관찰하여 구조와 특징을 알아내고 그렇게 찾아낸 특징들을 서바이벌식으로 발표하는 게임이죠 해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나랩의 해금 연주자가 해금을 들고 탐정단을 순회합니다. 해금 연주자가 탐정단에 머무르는 동안 탐정단원들은 해금의 생긴새 구조를 살피고 해금 연주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특징을 찾습니다. 모든 탐정단의 해금 관찰이 끝이 나면 탐정단은 해금의 특징을 하나씩 발표하는 거죠. 게임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발표할 것이 없어지면 한 탐정단씩 탈락을 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특징을 발표한 탐정단이 이기게 됩니다. 탐정단은 발표를 하고 연주자와 진행자가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금의 구조와 각각의 명칭, 특징을 스스로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 재미있는 두 가지 게임을 통해 탐정단은 국악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은 물론 국악기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잘 들어보셨나요? 그림 카드로 보았던 다양한 국악기들을 직접 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미녀, 가요 등을 국악기로 연주합니다. 이렇게 나랩의 국악기 탐정단은 흥미를 도도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탐정단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악기와 국악에 대해 알게 하고 국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흥미롭고 알찬 구성이죠.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국악에 대해 잘 모르는 성인들까지 나래 구성원의 다년간의 풍부한 교육경력과 연주, 현장 경험을 지닌 나렙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 멋진 국악기 탐정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국악기 탐정단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바로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나렛과 나랑이가 함께하는 국악기 탐정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